틀려줘요 알겐 생존의 문제거든. 얘네 때문에 살것 같아. 저희 자리에 또 누군가가 들어오겠죠? 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줄 필요 없었는데 빈해준 친절. 어? 어쩌다 보니까. 결국은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백화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설마 설마 했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겠죠? 이제 그 시작점이 12년을 살던 지금 이 동네 바로 옆에서 팝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일하는 데가 가까우니까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아니 근데 저런 걸 붙였는데 피부는... 하... 피부과 협찬을 좀 실험하기 딱 좋은 얼굴 아니에요? 조금만 해도 확 좋아질 얼굴인데 지금이 기회예요 연락 <목소리> 전화 근데 또 피부가 좋아지면 뭐해 싱글도 아닌데 다 부질없는 거야 나 같은 얼굴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확실한 건 출근 <목소리> 살려줘요.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, 오줌 싸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싸도 싸도, 싸도 시간이 남아. 지금 열두 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. 이런 동네가 있으면 저런 동네가 있는 거야, 그죠? 백화점에 밥 먹는 사람이 없지? 너 어, 어떻게? 달라. 놀러와줘요 제발 이러다 나 진짜 잘려 나좀 살려줘요 제발 심지어 지금 한시인데 밥먹는 사람이 없어 나 잘릴 것 같아 아니 차돌 깍두기 볶음밥은 먹어줘야지 아니 저 캠비 맨 리키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도 안 먹지? 나폴레옹 형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날까? 아. 우리 조용도 남일 같지 않을거야 살려줘 우리 타코미상도 슬프겠다 아 물론 동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나에겐 생존의 문제거든 이정도로 없으면 백종원도 어떻게 할수 없는거야 잣, 잣은 가평이지 음 응. 가평, 잣 살려줘 나좀 심지어 여기는 백화점인데 주차비가 공짜야 주차 공짜야 <웃음> 여기서 예를 보니까 어때? 진짜... 강동구 주민이잖아 왜 강동구 안살 사와? 송파구 살네가왜 송파구대? 송파구 사는 중마는 <웃음> 송파구예요 <진짜>. 마천두 서울이냐? 마천 <웃음> <웃음> 내가 이 동네를 한 12년을 살았는데 참... 잣 <웃음> 면접 봐야지 <웃음> 네 <웃음> 백화점에서 일해 보니까 어때? 아저 전에 거기서 엄청 갈굼 당했어요. 명찰을 왼쪽에 달아야 데데 오른쪽에 달았다고. 이뭔 개소리야? 와플이란? 와플은 맛있는 겨울 간식. 너가 내 채널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. <웃음> 김 사장님의 하지마 하지마. 한계를 <웃음> 책임지는 하지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앞으로의 각오. 어 여기가 7월 9일까지니까 7월 9일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플에 대한 너의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아? 와플이랑 하지마! <웃음>